잘 지내셨어요? 지난 내셨어요지 시간 크리스마스 곡은 연습 잘 하셨어요? 어려웠나요? 아니면 쉬웠어요? 음, 선생님 여러분들 치는 크리스마스 곡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쫙 올릴 테니까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곡 연습 하나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한테 꼭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d e a t a l l 한국 이름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 음, 복도를 크리스마스 추리로 막 이렇게 싸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는 그런데 한국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노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동네는요 난리가 났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랑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선생님 집이 밤 되면 깜깜한 것 같아서 선생님 집도 크리스마스 추리 조금 했어요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덱크 홀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저는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멜스에서 G까지 있어요 그런데 레프트 핸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레프트 핸드는요 C에서 내려간 B B가 나와요 여러분들 B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악보에서 탁나오면 B가 눈에 얼른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곡을 배우면서 B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볼까요? 먼저 왼손이 하나도 없어요 오른손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자도 거의 두 박자예요 처음이 세 박자고요 그 다음 한 박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두 박자입니다 그래서 박자도 간단해요 자 그럼 fine hand position 손을 딱 놓고요 첫 번째 놓은 잘 찾으면 G line 그래서 G죠 그리고 1, 2, 3고요 그 다음 step down down 그다음 또 down 또 down 그러니까 그냥 g 에서 down down down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자만 잘 카운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g, two three ]이에요. 그리고 step up, up, up, skip, step up, t w step down, down, two. 그리고 B가 나와요 여기. t 그리고 다시 오른손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끝에 보면 repeat sign 있어요. 다시 한번더 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G, two. Three, down, down, two, one, two, one, two, step up, two, step up, two, C, two, step up, up, up, ski d e r E, two, three, step down, down, two, left hand B, two, right hand, one, two, three, 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 지난주 징거밸보다 훨씬 더 쉽죠?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쉽지만 이 곡을 두 번째로 정한 거예요 징글밸은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곡이 익숙하기 때문에 악보가 조금 어려워도 치기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댓도호 다시 한번더갈 텐데요 조금 빠른 스피드로 갈게요 어,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그죠 선생님 이제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웃음> 여러분들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택도울로 넘어갑니다. 다시 조금 빠를게요. 1, 2, 3, go! 1!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연습 일곱 번만 하시면 아마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꼭 일곱 번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로는 얼마나 빠른지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 이 노래가 레 e 빠르죠. 이렇게까지 빨리 안쳐도 돼요. 아까 선생님이 쳤던 그 조금 빠른 템포까지만 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빨리 치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빨리 치시면 안됩니다. 자, 아우 추워요. 그 날씨 추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노래 올라올 때까지 징글벨하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stay warm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